안녕하세요.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어, 최근에 이바라키현의 3연속 강진 이후 여러가지 어떤 안 좋은 지진의 전조현상들이 많이 있는데요. 그거와 더불어서 저는 어, 니가타 GS 지방의 지진이 매우 신경이 잼수습니다 뭐 진도 1의 작은 지진에 대해서 놓칠 것 같은 지진인데, 이 니가타 GS 지방은 8월 들어서 3회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이 적은 것 같은데요. 니가타 GS 지방은 보통 반년에 한번 정도입니다. 이시카와 현과 마찬가지로 지진이 잦아지고 있습니다. 최근에요. 그리고 왜 니가타 GS 지방을 신경을 쓰냐면 2007년 3월에 이 노도반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연동이 되어서 지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니가타 GS 지방은 이큰 지진은 2004년부터 한 3년 주기로 해서 3, 4년 주기로 해서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2011년부터 강진이 없었습니다. 이 니가타 GS 지방이에요. 따라서 큰 지진의 에너지가 쌓여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, 이 이시카와 현과 니가타 GS 지방 역시도 강진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. 8월은 세계에서 이 비정상적인 숫자의 대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평소에한 10배 정도인데요. 일본에서도 100년 만에 이 오가사와라제도 해저 화산의 이 대규모 분화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 스와노세지마에서 관측사상 최초로 분연이 4,800m까지 치솟았었지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세계에서,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8월 18일에 마 만화도의 규모 7.1의 강진이 여진의 마감에 걸립니다. 여진이 전혀 없었는데요. 본진이 큰 거대 지진을 가지고 일본을 향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. 또한, 이 동물들의 이상현 행동 현상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렇다 할 일본에는 강진이 없기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. 아, 많은 이상 현상들이 있습니다. 이 역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~ 아마미 오시마 진 이후에 이~ 도카라 가꼬시마의 구마모토에서 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이 아마미 오시마와 큐슈는 육구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규슈 지역에 그 여러 가지 큰 대지진 이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동일본 대지진 전에도 지진은 비슷한 어떤 방사형의 여러 가지 구름층이 나온 이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었습니다. 따라서 최근에 후지산이라든지 이바라키현, 뭐 사이타마현 일본 전역에서 에 어떤 이런 그 구름 이상한 기괴한 구름층이 보이고 있는 진우는 굉장히 불길한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